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진로상담법을 다 떼겠습니다. 진로상담법. 그래, 그동안에 입혀왔던 것을 총 집결하는 거예요. 총 집결해가지고 진로상담법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성격분석법과 성격힐링법을 전부 다 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시간이 끝나고 되면, 그동안에 천부경이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도, 천부경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기도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놓은 사생도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진로상담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진로상담하게 되게 되면 니는 무엇이 되라 니는 무엇이 되라 무슨 대학에 가라 이런 진로상담법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상담법이에요 그동안 에 우리가 놓아주고목카 토금 세갖고 목이 있으면 나무와 관련되고 화가 있으면 화와 관련되고 이런 논리는 우리가 진로상담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진로상담법이 진로상담법이라는 것을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진로상담법이 뭘까? 누구를 위해서 상담을 할때 진로상담법이 필요할까? 이것이 학생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다에는 우리가 상담을 손엉터리 상담을 해왔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진로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고 사람이 우리가 상담이라 하고 종교롭고 믿음이고 무지간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상담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상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상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 이, 이 진로상담법이다. 자 그러면 이 진로상담법에는 크게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진로상담이라 하면 우리가 큰 분류로 무엇이라고 할까? 인생의, 인생의 큰 진로, 그것이 인생이다. 전공 말고 인생. 우리가 진로는 인생의 진로다. 이 진로 그렇게 그러니까 큰 진로라는 거예요. 자두 번째 진로는 우리가 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상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출제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내가 종교의 길을 가는데. 종교와 관련된 길을 가는데 종교라고 갈 길이라고 하게 되면 꼭 선임이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임이 되시는 분도 있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종교와 관련된 분도 있다 누구말때 어? 부처님 만드는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집 짓는 사람도 있고 돌 가지고 이렇게 탑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상담이지. 우리 지금 상담하러 가게 되면, 너는뭐대나 정해져 있기는 뭘 정해져 있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상담했던 운명적으로 너는 정해져 있다. 그건 아예 되는 거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인생의 큰 흐름에서 가는 진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진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작은 진로는 어떤 것인가? 응, 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할 일을 상담. 이것을 우리는 카운셀링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진로 상담법이다누구말따 학생이 뭐 전공이 어떻고, 무슨 까가 어떻고, 이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생각해봐. 내가 태어났을 때그 길을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전공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갈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무슨 상담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진로상담에는 그냥 허구다. 허구. 누구 말 때는 어? 하, 목이 들어있으니까 한자로 목이 들어있는 대학에진학뭐 그거 완전히 이거 어기는 이야기 아니냐. 그게 무슨 진로상담이고 아마 그 사람 이야기는 분명히 그 사람은 대학교 문턱에도 한 번도 못 갔다 오실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로 상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 인터넷이라도, 인터넷이라도 유명한 대학교 정문은 한번 구경을 해 봐야 된다. 첫 번째. 대학교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한번 해야 된다. 누가 말하나? 두 번째. 여러분은 두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진로 상담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적이에요, 그죠? 성적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겠냐? 내가 대학교 가고 시험도 안 치봤는데 성적이 얼마나 나와갖고 어느 정도 수준에 해가지고 이것이 할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놓고 우리가 진로 상담이고 뭐 사주 상담이고 이거 하는 건 전부 다 아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진로 상담을 하고 자는 사람은. 지금 당장 종로학원이든 대성학원이든 가십시오. 가게 되면 이 대학, 전국대학교에서 성적 작년에 나온 성적, 합격 성적 통계가 있어요. 각 과별로. 한번보셨나요한 번도 못 봤지? 그거는 그것도 없는데 무슨 상담을 하겠냐? 다 종로학원 가면 그 공짜로 줘요. 종로학원 대성학원에 가면 이만한 큰 표에 큰 종이에 각 학교별로 전국에 대는 각 학교별로 대부분 다 있어요 각 학교별로 머슨까 에는 성적이 얼마 이상 쭉다나있어요 이거라도 한게 표현 안 놓고 한 번씩 봐가면서 상담을 해야 안되겠나 아주 구이한 번도 못했죠 그러면 진로 상담할 자격이 없었다는 거다 그거 못본 사람은 진로 상담할 자격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꼭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이 서울에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몇개 받아가지고 지방에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그것은 한장 있어야 된다 그것도 없이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하자 우리는 진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큰세계의 길을 상담해야 되는데 이거는 큰 인생의 그 상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아가면서 상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담법이 있어요 왜? 각 분야마다 사람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진로를 상담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진로 상담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어떤 진로 상담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태교 진로 상담이에요 엄마가 나는 아기를 놓으면 어떤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꿈이 거기서 담겨 있는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는 태교 진로다. 그동안에 우리 태교 한다면 어떻게 해요? 조용한 노래만 듣고, 일안 하고, 일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며느리를 좋아해가지고, 이뻐하게 되면, 집에서 가만히 묵고 놀면 어떻게 되겠노? 애기만 자꾸 키워갖고 나중에 놀때 고생만 하겠지. 그리고 애기는 뭐 되겠노? 내가 엄마가 맨날 머릿속에서 노는 것만 했는데 애기는 배운 게뭐 있겠나? 애기는 엄마의 이 영혼과 두뇌와 애기의 두뇌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생각이나 애기의 생각이 똑같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태교명상 할때 여러분들이 상세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애기의 사고와 엄마의 사고는 동일하다는 거다. 그러면 엄마가 놀았는데 애기는 어떻게 하겠노? 애기는 공부하겠나? 놀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엄마가 놀다면 애기도 같이 노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태교명상이에요. 태교진로야 태교진로. 그렇게 태교 나는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가 나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돼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면 엄마는 벌써 태교 6개월 이후부터는 임신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엄마는 그 일을 해야겠죠 아기인데 이 두뇌를 심어줘야 돼 이걸 두면은 이것이 태교치료야 아이 무조건 아기만 놓으면잘 놓는 너무나나 음, 똑똑하지 않는 자식을 놓, 놓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노 그제 엄마는 하지 않아 놓고 어, 자식 보고 하라면 그게 되겠나 그래서 첫번째 진로는 태교 진로예요 자 두번째 진로는 어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을까 그럼 지금까지 상담한 거 이거 완전히 뭐 어? 허당이다 허당 두번째 진로는 태어나자마자 부터 우리는 진로를 상담하게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어 아기가 태어나게 되게 되게 되면 엄마 아빠가 되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든 그죠? 이름을 지는데 하나라는 이름을 지야 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뭐 되겠나 분명히 묻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진로를 어떻게 상담할 거? 그냥 되는 대로 캐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타고난 운명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운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재능.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는 태어나면 이제는 재능,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재능이라든 이거는 일반 재능보다는 이거는 재능이라 하기보다는 운명이라 갑다 태어났으니까 운명 태어나기 태어나자마자는 운명적인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부터는 유아원에 간다고 했을 때 유아부터 세 번째 이거는 유아다 유아요. 유아원이든 유치원에 갈때부터는 우리는 진로를 어떤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이때 바로 재능 상담을 하는 거야 예를 들죠? 이때부터 이 아이가 재능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어머니들이 보게 되게 되면 애기들을 갖다 혹사시키잖아 참다 시키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음악 학원에 보내고 미술 학원에 보내고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애들이 어떻게 사노?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쪽이 잘하게 되면 한쪽은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재능 상담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어떻게? 피아노가 되든, 승악이 되든 노래를 시키는 거야. 운동을 잘할 것 같으면 운동을 시키든지, 체조를 시키든지, 무용을 시키든지, 이런 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체주는 별로 없고, 오로지 두뇌 공구로서 승부수를 해야 되겠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두뇌 개발을 해야 되겠지, 그죠? 두뇌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능 상담 이라는 거다 자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우리는 초등 초등 이라고 하네 보자 초등에 가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결판이 나요 대부분 결판이 나는 거야요 왜? 재능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아이의 재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분류라고 해야 돼. 각자 이제 구분이 됐다고 치자 자, 무용을 할라이는 무용, 운동을 할라이는 운동, 공부를 할라이는 공부, 뭐 다른 거할라이는 다른 거다 구분이 됐다고 친데, 이때부터 부모는 성공을 해야 되겠냐, 실패를 해야 되겠냐, 애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는 어떤 진로를 사는이 길을 부모가 바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를 컨설팅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로 상담이에요. 왜? 운동하는 아기가 운동하는 아이가 초년 운이 너무 나빠갖고 갈 수가 없다면 거기를 가라, 알겠나? 말해.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러면 초년 운이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 재능을 발휘해갖고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로 가라고 상 진로를 상담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재능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가능성 진로 상담을 해야 돼 아니 농장도안 되는데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하겠냐. 그죠 여러분들 우리 조금 상담하는 사람들이 자각을 좀 해야 돼요. 무대대가 나가니까 너는 뭐 해야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어, 어, 아빠가 골프 선수가 돼 갖고 골프를 딱 친다 애기인데 골프를 가르치고 싶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운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가면 부상할 것이고, 실력도 없을 것이고, 가다가 돈만 깨묻고, 나중에는 어떻게, 공부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 진로 상담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겠죠? 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다. 자, 예를 들면, 무용이래, 무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무용의 최고의 절정기가 어떻게 해요? 고정학교 니잖아 그제? 고등학교에 승부수를 내야 되는 거야. 그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나보야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밖에 생명력이 없단 말이야. 그 사이에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아이는 누구 말따나 반품수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반품수밖에 안 되지. 직업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고 그 동안에 이거 한다고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러면 공부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반품수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시기에 운이 절정에 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공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상담해야, 진로를 상담해야 될 카운셀링법이에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가능성까지 상담을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중학교 딱하게 되게 되면 승부수가 났어요. 운동을 할 사람은 운동하러 갔고, 체조를 할 사람은 체조를 하러 갔고,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로서 성무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냥 특별한 특기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공부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에서 진로다. 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국민학교 당기 때문에 학원에 가니까 참 학원 선생님들이 부모인데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하다고 처음부터 주입시켰을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똑똑한 자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해. 그런데 막상 중학교 딱 하니까 어떻게 성적이 착착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때는 엄마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시겠죠. 그동안에 얼마나 부모들이 허풍을 떨었는지 알겠죠. 거기는 어떻게 1등부터 400명 있으면 400등까지 나오잖아. 등수가. 그런데 1년 천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공부 제일 잘한다고 자랑을 단단히 많이 한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노.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진로상담법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때 가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공부상담이라는데 공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자, 공부가 되는 시기가 있고 공부가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잘안 되는 시기에 공부를 시켜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공부 잘 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적성이라는 것이 있다. 적성.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적성이라는 부분들이 포함됐다. 이 공부에는 적성이라는 부분 산술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또 그쪽 과목은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머리 서기 싫은 사람들은 이 수학은 나눠 놓고 다른 과목을 좋아하게다 그치? 뭐 역사도 좋아하고 인문학도 좋아하고 국어도 좋아하고 할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적성을 알아야 돼. 이때 상담은 우리는 적성 상담과 공부 상담이에요. 언제부터 공부를 집중시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대학교 들어갈 때 그게 한십몇년 되는 데 있죠. 이십몇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되겠노? 없다고 생각하면 돼.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공부가 잘 되는 시기, 이 시기에는 공부가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되는 시기에 성적을 싹 올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게되 공부가 잘 되는 시기에 이 상위 클라스까지 가 있다면 공부가 조금 안 되는 시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성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유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안 하고 나면 공부를, 공부가 를공부안 되는 시기에 아무리 공부를 시켜봐야 이 성적이 오르겠나? 그러면 항상 밑에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잘 되는 시기에 성적을 완전히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놓고, 운이 떨어질 때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 카운셀링, 멘토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상담은, 어떤 상담을 해야 되겠나? 아, 무조건 뭐 타고난 것 같고, 니네 진로를 상담해, 특수, 어, 전공을 상담해? 그거 참 웃기는 얘기예다열혈을게 되면 이타운은 사주 같고 그것을 음, 가는 길을 평가는 할수 있지만 그거 갖고 이 상, 진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허수다 어쩌면 거짓말이다 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때는 우리가 바로 성적이라는 것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야 성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이 전공이 아무리 좋다고 할거그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상담이 중요하냐면 성적은 1등부터 어떻게 400등까지 있던 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라하면나 엄마가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몇등 해야 되겠노 몇등 해야 되겠어요 3 3등? 상의가 아니고, 여기는 1, 2, 3등 안 하면, 그러니까 절대 갈 수가 없다, 성적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 상담을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이큰 도표를 바라 한 거야. 갈 수가 없어. 그대로 있으니까. 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관계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는 성적을 평가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무슨 상담을 하겠냐? 자, 그리고, 누구가또 소위 음, 스카이, 우리 서울의 스카이 대학하고 저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그게 되겠나? 안 되겠지? 자,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 상담한다는건 정말로 음,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진로사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전반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지만 자, 여기에는 우리는 오로지 성적밖에 없어 이제는 내가 바라는 공간에 나의 성적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게 탑재되어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다. 자, 예를 들면 성적이 기준이 되지만 성적이 아주 좋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것이고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손 치면 정안 되면 저 밑에 지방대학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길이 너무 많다. 그럼, 이 길들이, 어떤 길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자, 첫 번째. 애기들이 이 대학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할 때, 자기의 타고난 운명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겠나? 여러분들, 아마, 그냥 하면 점을 한번 치봐요. 5%? 5%? 자기 운명, 그러면, 이, 이 사주 갖고 심리 갖고 상담하는 것은, 이건 완전 거짓말이잖아. 오프로 가는데 국가고 상담하고 앉았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 우리는 갈길속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전공과 대학이라는 문턱이 여기 남아져 있어요. 갈 길에는 대학이라는 전공과 문턱이 남아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떤 사항인가. 이것을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자식 이 자식을 대학교로는 어떤가로, 어떤 길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말하 틀리도 간게 없어요. 우리 공부할 때니까. 거의 내가 만약 부모라면, 니직성에 네 맞는 것으로 가라. 그 다음에, 운명에 맞춰서. 운명에서. 이렇게 상담하면 꽝이라는 거다. 이렇게 생나는 광이 분. 자, 지금은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의 직업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는 가업길이라고 한다. 가업길이라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업하게 되면 자식을 어사로 보내고 싶고, 연예인이면 연예인을 보내고 싶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거의 50% 수준이 육박한다는 거다 50% 50%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상담할 때 무엇을 상담해야 되겠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겠지 50%니까 그런데 이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인데 상담하러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벌써 이가학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일치감치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시키고 교육시키고 해왔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인 데까지 상담하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은 그것이지만 이게 되세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우리는 이 논리를 처음부터 알아야 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모르고 또 상담하러 오는 사실이 간혹 있다는 거다. 간혹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 니는 커서 공무원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런 사람 들어봤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선택 요인은 없다. 이것이 우리는 공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는 공무원이 되라 이런 상담은 완전히 꽝이다. 이런 상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은 가다가 보게 되면 공무원 세계든 학교 세계든 우리가 삼성까지 큰 재벌의 세계든 이 거대 집단 속에서는 모든 까가 다 필요하다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는막 커서 상담하러 가는데, 너는 공무원 되는 거다. 운명에 뭐 공무원 되겠다. 이거는 정말로 아니오시하다 그렇게 이 공무길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까든 까가에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무길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적성과 어떻게? 이 전공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공문 가라 이런 상담법은 없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중량은 요이거와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과 이것을 제외하고 자 예를 들게 되면 부모가 이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자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모가 바라 왔던 거 부모의 어떻게 자기가 소원했던 거 자기가 욕구 대리욕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이것, 이런 이 직업을 선택하두기 위해서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응. 자기가 못 이루는 것을 자식을 통해서 어, 대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부모 욕구. 두 번째는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보게 되게 되면 친구들이 이렇게 되면 친구들 사고에 의해서 자기도 세뇌가 돼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직업이. 학교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두 개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 길이라는 것을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는 예외라는 거다. 이거는 예외 조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 길이에요. 인생 길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우리는 전공을 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거네 번째는 우리는 운명 길이라는 거요 운명길이라는 것이 존재입니다 운명적으로 이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순탄하게 편하게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운명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것이 우리는 인연길이에요 자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길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직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공무 길에서는 우리는 적성이라는 이런 부분들 해놨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요 적성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성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적성 분석에 의해서 이 적성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눠 놓고 이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상담해 나가면 돼요 두 개는 그러나 우리는. 인생길 운명길 인연길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진로 상담이 가장 중요한니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취업 문제 그런데 이 취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 전공 따라 취업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몇배안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으로 사업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다 보면 더 못하면 알바도 그거는 직업이 아니니까.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업 우리 개인전문업이에요. 개인전문업 이 프리랜서 계통의 개념으로 우리 출발한는 직업인데 자우지한 이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취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사를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업은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상담을 해올 때 일단 아기가 태어나지 않으면 태고 진로 상담법 태어나게 되면 운명 진로 상담법 태어났으면 엄마가 왔을 때는 재능 진로 상담법 우리는 초등학교 진도 갔을 때는 이 아이가 부모의 바람에 따라서 잠정적인 재능의 길을 가면서 선택의 길을 상담하기 위한 진로 상담법 그 다음에 학교 가게 게되 되면 학습 진로 상담법 대학에 입학에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게되 전공과 대학 진로 상담법 대학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진로 상담법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 진로 상담법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 진로 상담법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뭘까요? 에? 몰라요? 자 <웃음>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성장기에 취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상담하는 진로상담법이에요. 이것이 27살이라고 했다. 그렇게 취업과 취업단계까지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인생은 어떻게? 이 시기에는 우리는 취업상담해야 되겠나? 아니 취업은 대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말고 진로만 여기서는 우리는 사업, 장사, 직장 이거 상담이에요 이것이 진로 상담비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면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이 시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걸 상담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따라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 시기를 위해서 상담하러 오는 진로상담법이 굉장히 많다는 데 있다. 이것이 진로상담법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년퇴임을 하고 뭐 매개퇴직을 하고 나면 이 뒤세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난 상담하다 보게 되면, 여 뒤에가 진로 상담비이 앞에보다 더 많아요. 앞에는 성적순위에 의해서, 막, 엄마가 그냥 학교에 몇개 놓고 내네 팽기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30% 이상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결성 과정이 한 30% 이상 되니까, 그럼 30%는 완전히 뭐, 학교 뭐, 다니니까 다니는 거지,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3 0빼고 70% 가지고, 그 중에 3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30%를 빼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다. 자, 그런데, 이때 이루어지는 진로 상담법이 어쩌면 앞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왜 이때가 더 중요할까? 이상당 카운셀러 분야에서는 대상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가 어떤 세대냐? 오팔 개띠라고 그랬지. 오팔 개띠가 그때 태어날 때뭐 126만 명인가 그랬지. 좌우전 100만 명 넘었을 거야. 이? 그런데 지금은 30만 명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이해 되지요? 지금은 40만 도채안될 거야. 이? 30만명에서 왔다 갔다 할거 거야. 30만 이 조금 올라가서 30만명에서 40만명 사이 그러면 옛날에 여기에 진로 상담하는 대상자가 여기에 진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4분의 1밖에 안된다는 대기 상담이 그러면 여기가 시장이 월등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다 왜이 아이는 노력을 해갖고 공부를 해나가 결정은 안돼 있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담을 해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 시기는 노력 갖고는 불가능하잖아 이 시기는 노력만 가지고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기 말년의 시기가 아주 내리막길인데 이 사람인데 사업을 하라 할 것이가 장사를 하라 할 것이가. 하면 망하는데. 그죠? 하면 무조건 100% 망하는데. 하라 할 거가 말을 할 거. 쉬라 그럼 무조건 쉬라. 이 20년, 30년을 쉬라 말이야. <웃음> 현상 유지 하는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담이 뭔데, 이말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이의 4배라는 거다, 4배, 이제가 한의 연도에. 그러면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담해갖고 상담 못할 때까지 이 상담 인원보다는 이 상담 인원이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르고, 뭐 이거 상담해갖고 진로 상담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좀 창피하지 않나요? 이 진로 상담은 이 근본이다, 이게. 줄이. 그렇겠죠? 당연한 거지. 우리 논리 이상은. 에이, 사회와 이격리어 있는 이런 사고하고는 우리 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완벽한 이 사회 현실과 이것이 접목이 돼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래 했어요? 진로 상담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대학 합격 순통계표 응? 그러니까 하전 정나 아버지들 태성한이 갖고 어카트라인 분석표를. 책상 위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다 대학은 몰라도 어떤 대학이 있는지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한 번은 기억해야 될거아니야 그래서 대학교 정문 사진이라도 인터넷에 들어가 갖고 구경하면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정문은 이런 것이고 연세대학교는 이런 것이고 무슨 말 때나 부산대학교는 이런 거고 충남대학은 이렇다고 아, 정문이라도 우리 구경하면 해야 안 되겠나.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풀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런 시장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특별한 길이고 부모가 켜온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랄 수준이 못돼요 이거는 간랄 수준이 못돼요 왜?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자식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 지금 그제. 한두 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게 되면 그 당연히 그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상담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담할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우리는 이 분야를 상담하러 자동적으로, 아, 자동적으로 거기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에 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게세개한 불러봐요. 인생, 인생 길, 길, 운명, 운명 길, 인연 길, 길. 길.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의 길을 가, 대기업의 길을 가 이럴 때는 거대 집단의 조직에서 우리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적성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화이 진로상담법은 상상이 초월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과학적 이론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인생길, 운명길, 인연길을 지금부터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이라고 했다. 그죠? 길 길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가는 길이나 차가 가는 길이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어미는 같아야 진리일까? 달라야 진리일까? 어미래했요 똑같은 사람이 가는 길의 목적이나 차가 가는 길의 목적이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와 내용들은 같아야만이 되겠지. 그렇죠? 따로따로 놀면 이게 아되는 거죠. 우주의 진리는 사람이 가는 길이나 뭐 동물이 가는 길이나 차가 가는 길이나 똑같아야 된다. 의미는 우리가 가는 뭐 아스팔트 된길 이런 거는 다를 수도 있어도 가는 길은 목적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은 어떻게 차가 가는 길이나 사람이 가는 길이나 목적은 똑같아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같아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길을 인생이 인생이 나아가는 세 가지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인생 길이라고 했고, 우리는 운명 길이라고 했고, 인연 길이라고 했다. 이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세 가지 길을 가면서도, 이세 가지 길을 가면서도, 조금 전에 말한 사람이 가는 길이나 차가 가는 길이나 의미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인 데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꼬약하잖아요. 그제? 설명하기가 곤란하니 우리는 차가 가는 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이해하기가 쉽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자. 전 세계도 똑같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로는 어떤 길? 고속도로. 고속도로. 응, 당연하지. 그제?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고속도로로다. 자, 두 번째 길은? 응, 어, 그렇죠. 요새 국도도 정말로 좋다, 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은? 자갈 길. 지방도. 어,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그 다음 길. 지방에서도 관리 안 하는 길. 이거는 비포장도로다, 그제? 우리 도로를 하게 되면, 이런 길이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로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도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지방도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비포장도로로 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국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제? 국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고속도로보다 더 넓고,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 도로가. 그런데 국도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은 뭘까요? <농인> 응? 아, 통일이 하나 나나 보다는 거죠 속도 제한 그거 아니고 신호등이 없고 신호등이 있는 것이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다 그죠 이거는 신호등이, 고속도로, 없고. 신호등이 없고 아 이거는 신호등이 있고, 있고. 음. 그러면 국도와 지방도의 차이는 뭘까 속도. 속도는 우리 내부지이 문제고 요새 국도는 어. 쫙쫙 뻗어서이 어, 고속도로 멋지. 아 어, 고속도로 멋지 않게 국도는 쫙쫙 뻗었는데 지방도는 어떻게 꼬글꼬글 길 따라 산 따라 길 따라 마을 따라 어디 가잖아. 아그 지방모양에 어, 지방 따라서 꼬글꼬글이 가는 거야 이. 그러면 비포장도로는 뭘까? 돌밭이 그렇게 작은 가기도 있대. 그런데 비포장도로는 한번 갔다 가면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위, 왜 길에, 왜 길에 문제가 안 생기갖고 돌릴 수 있는 공간까지 갈 수만 되면 되는데, 그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거는 어디 가도 못 하는 거야. 자, 인생이 그런 거요 똑같이. 자, 보자. 인생은, 나는 가고 싶으면 무조건 달리면 되는 사람이 있는가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애초부터 인생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 국도는. 그러면 국도도 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도도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천천히 가는 사람이나 국도 빨리 가는 사람이 비슷할 수 있는데 단지 여기는 어떻게. 해? 고속도로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속도를 내고 싶으면 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자기 마음에. 밤에 달려있는 사람이고. 국도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앞에 신호등이 걸린 분이니까 무조건 서야 되잖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인생이 가다가 서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인생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지방도로 가면 어떻게 가다 보게 되면 신호등도 있고 이 골짜기 가고 지금 골짜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이 멀기도 하고 가다가 식당도 없으면 밥도 한개 얻어먹고 가야 되고 이별 짓을 하면서 가야 돼. 그래도 가기는 가. 그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비포장도로로 가게 되면 어게해 가다가 딱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하겠나? 내 인생이 가다가 내 고장이 나버렸다. 고쳐. 그건 고칠 수도 없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그치? 뭐 누구말따 기준기가 오갖고 해삭 돌리지든지. 네, 아니면, 남의 어, 남의 도움을 음. 아니면, 도움을 <목소리> 절대 갈수 없는 것이 그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차가 가는 이 인생이나 사람이 가는 인생이나 이 똑같은 인생이에요. 차가 가는 길이나 이거는 뭐 똑같은 길이지. 자, 그러면 이 인생 길은 재능을 겸비한 길이에요. 인생 길은. 재능을 겸비한 길. 이것이 무슨 길? 이것이 우리는 그 팔관문의 재는 길이에요 팔관문의 재는 길자 이것이 운명길은 이것이 우리는 보따리의 길이에요 예? 보따리 뭐 들고 갔다 했죠 자 그럼 예를 한 들어 보자 나는 노란 보따리니까 의사로 갔으면 일사천리로 가고 싶으면 내가 갔을 거야 그럼 못 가보잖아 근데 국도로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는 갈수 있는 길은 어떻게? 여기서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라도 좀 넣더라도 천직 가면 되는데 이 길도 못하고 어떻게 가도 오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산비탈 서 올라가다가 저 중간에서 탁 서갖고 가도 오도 못한다고 해보면 나는 어떻게 되겠노? 이래 보면 곤란하겠지? <웃음>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라는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인생의 그것을 우리는 풀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우리는 이 고속길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속도로로 달리는 사람은 인생길과 운명길이 동시에 가는 사람이 우리는 고속도로로 갈수 있는 사람이다. 노란 보따리를 가지고 어사의 재능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인생 길이라는 거예요. 그서 나는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길로 탁 가면 되지, 그지? 자두 번째 국도로 가는 거예요. 국도로. 국도는 어떻게? 보따리 길은 못 가더라도. 이 인생길, 자기 재능을 가지고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채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